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컨트롤 2 e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다가 자 컨트롤 2를 누르고 화면을 그리게 되면은요 취소하는 키죠. 취소 취소하는 키는 ESC ESC를 누르면 바깥으로 툭 하고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냥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은 화면 띄워놓고 컨트롤 2를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어.. 대부분 우리가 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도나, 아니면은, 필요한 화면에서, 그죠? 그 브리핑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브리핑. 또는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브리핑을 하겠죠? 그죠? 파워포인트. 그러면, 지도나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어떤 화면에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화면에서든 그냥, 컨트롤 1를 누르는 순간 무조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1를 누르고요. 1을 누르고 그림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데, 자, 그림을 그리다 보게 되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기죠. 그림이 안 이뻐, 이쁘지 않죠, 그죠?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키보드에 탭, TAB라는 탭 키가 있죠, 왼쪽 상단에. 탭을 꾹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이쁜 원이 그려집니다. 탭을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예쁜 원이 그려져요. 예쁜 원이 그려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컨트롤 키는 사각형.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은 직선이 그려집니다. 직선. 그리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화살표가요.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서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이 가늘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선 굵기를 어떻게 조정하냐 그러면 키보드에 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보면 휠키지휠이 휠을 위로 뚜루룩 올리면 이렇게 선이 굵어지고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휠 휠을 아래로 내리면 내리면 선이 가늘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키에요, 색깔. 자,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면, 블루,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이 블루죠? 그러면 앞에 단어 B, 툭 치고 그리면 파란색, 오렌지, O, 노란색, 옐로우, 그린, 녹색, 핑크, 그 다음에 레드. 그래서 총 6가지 색깔을 그릴 수 있어요, 6가지 색깔.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키 단어만 톡톡톡톡 치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잠깐만 또 지켜보세요. 자 화면에 그림을 그리다가 E S C 키를 누르면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컨트롤 d 를 눌러야 되는데 화면만 지우고 다시 재브리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E 이레이저, E 이레이저를 누르면 화면만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E에서 C키로 나가는 거 하고 E에서 E레이저로 나가는 거랑 또좀 달라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앗 아, 실수를 했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화면만 지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Ctrl 컨트롤 Z. Ctrl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 딱 내가 했던 내용이 지워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화면이고요 기본 화면이고 자잘 보세요 여기에 글씨를 쓸수 있어요 글씨 쓸수 있는데 대신에 영어로 밖에 못써 요 영어로 t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영어로 쓸수 있다는 얘기 영어로 영어로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 가능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주세에서는 어, 글씨를 쓰기 보다는 줌 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하는게 더 좋아요 굳이 영어만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민에서요이 상태에서 W나 K를 누르면은요 W를 누르면 화이트보드가 나와요 싹 지워지고 이제 내가 화이트보드에 뭔가 글씨를 쓰는 형태가 나오는, 나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어, K를 누르게 되면 블랙 보드 검정색 보드가 나옵니다 검정색 보드 그래서 이두 개의 보드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브리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주미스에서 이, 이, 쓰는 기능들 갖다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뭐 고객들이 왔을 때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녹 하면 유튜브로 화면 영상 녹화할 때 그죠? 이렇게 딱딱 체크를 한다든지 보여준다든지 화살표를 찍어준다든지 그런 경우에 엄청 좋고요.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더 말씀드리면 고객한테 또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어요. 또는 우리 사무실이 여기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고 여러분요. 컨트롤 C 한 글을 우리 어디에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컨트롤 V 하잖아요. 그죠? 하고 전송 딱 누르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넘어가요. 또는 파워포인트 있죠? 한글 있죠?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데다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데다가 그대로 또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내가 작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죠? 줌 미스로.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화면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뭐할수 있어요? 갖고 와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수정을 하거나 편집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 주미선 쓰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써먹을 수 있어요 단지 그 단축키를 외워야 된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막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죠 그죠 네 이거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미 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